심신. <웃음> 아마 내가 한 4살? 아, 그때쯤일 거야. 아, 그 오직 하나뿐인 그대라고. 아, 네살때는 진짜. <웃음> 그 선글라스 <웃음> 이거 끼고 나서 입주안 푼다. 아, <웃음> 그때 심장이 두두고 <두껏> <웃음> 그랬잖아. 그때. 아, <웃음> 저거다. <웃음> 저거다. <웃음> 나는 그 노래 아직도 기억하고 노래방에서도 그걸 <웃음> 모르겠는데. <웃음> 그게 아마 내 인생의 첫케이팝